보세요. 어! 네. 마당 hey 부일록. Guys, it's Source King. How you doing, son? How you doing, guys? 아, 그렇죠. 비가 와가지고. Hey, what's up, friend? How you doing, man? 어쩌냐? 애매 지금 시간이 신데 쓰자. 어, 어제 롤 점검 날이라서도 못했을 텐데? 새끼 <웃음> 어제 또 이거이거 이거 또 응? 이상한 거했구마 남자야 남자 야 그리고 니들 그 뭐야 코로나 4단계 때문에 그 친구들이랑 이 사이인 거 다니면 안 돼? 해요 저거 가 아침잠 먹끝 뭐자 아이, 나오세요 아 나오라고! 아 어, 오늘의 나오라고! 아아! 침에 연어 먹기 진짜 좋습니다 어, 뭐 아침 조심 저녁 받드세요싹 넣고 싹가는 다음에요 파워 온 온도 180도 시간 20분이면, and go. I'll be back in 20 minutes. Huh? a huh? huh? 아, 혹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Hey, h 이거 보세요. 어! 야! 네, 지금 기름 나온 거 보세요. 기름 나온 거 보세요. 바스 안 봤어. 바스 안 봤어. 지금 바스 안 봤어. 기름 봤어. 기 나와. 기름 몰라. 아! 어! them she and ken nap oh, look at the ken nap baby look at the game chair baby and the last race wow oh. 깻잎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말아가지고 자, 가 요새 인스턴트 푸드, 뭐 라면 이런 걸 많이 안 먹는 이유가 도움식으로 먹어서 생각이 하나도 안나 라면 안 먹습니다 뭐해? 아빠 우리시원하물 물, 마시는 모습 보고 싶은 사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오늘의 아침은 complete. Hey h e don't forget one m 티 마시거든 티 마. 일단 이제 운동을 할건데 어, 어, 좀 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날씨가 어, 덥진 않아서 일단은 그 뭐야 운동 가면서도 좀 워밍업을 할수 있게 바다 워밍업 하는 것보다 가면서 그게 바로 이제 어, 자전거 타고 갈 겁니다 이겁니다 예? 일렉트로닉 바스코 예, 전기자전거를 제가 하나 구매해 버렸네요 신발을 집어넣고. 여보세요 제 어! 친구가 김치하는데 김치를 보내줬습니다 김치? 이건 뭐 참지? 네. 바로 라면 저한테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이 지금 핸드폰 배경음악을 잠시 네? 나갔냐? Your mind 이그네. 아. 자, 물이 이렇게 끌고 있죠. 지나면 끄는 사람 내려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인중 샷이야. 오케이. 자, 나면은 뭐다? 밥보 보고 네들 쟤네들, 쟤네들, 쟤네들, 쟤네들, 쟤네들, 쟤이 청장 네 죽었다. 음. 아, 이 맛을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 친구가 하는 옹달탱김치였는데 12김치처럼 아, 맵진 않아요 근데 조금 매우면서도 엄청나게 시원해 김치는 시원해야 되거든? 아! 엄마! 내가 진짜 페이스 지니어스야. 음. 보세요. 아, 그쪽이요. 제가 그쪽이랑 꼭 커피 한잔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잠못잘것 같거든요. 후회보단 도전이 낫잖아요. 아, 나 자꾸 내얼굴을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아, 이렇게 막 내 얼굴 가지고 장난 치는 사람들이 많아 에?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까지 괜찮아 나 이거 보면 깜짝 놀랐다니까 이게 진정한 성희롱이야 야 생각을 해봐라 제 여동생이 제 여동생이 나한테 만약에 이, 이렇게 대든다 오 어! 아이를 많이 좋아하는데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을 거다. 절대 딸은 결사 반대. 딸은 아빠를 닮아요. 근데 저는 남성성이 강하기 때문에 진짜 제 얼굴에 바로 그냥 아빠 아빠 인형 사장 바로 이런단 말이에요. 남자 아들로 남자 자식으로 두 마리만 낳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 저희가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이미 어, 며칠 전에 이모티콘 기재 어, 정식 등록을 위해서 어, 심사 아니, 심의를 겪히고 있어요 이런느낌 뭐 이런느낌이겠죠 예. 뭐 이런느낌 한 2주간 정도 심사가 된다는데 솔직히 안될수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쓰고 싶거든요 예. 예, 여러분들 예, 기대 좀 해주시고 아유 지 전혀 얼마나 며칠 남았는지 53일, 52일, 51일, 뭐 50일 52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동 20일 차, 운동 21일 차, 운동 23일 차 오늘은 부상당했다. 지 일기 쓰는에 있는가 하면 진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좀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같이 그 중에 이제 과금비씨라고 본인의 이제 피드백.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설득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느낌으로서는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이거에 이거 먼저 집어넣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스프링처럼 이거 보세요 이렇게 딱 해줘야 돼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에? 이렇게 약간 분노 분노와 나 이거 못 참겠다. 이거 보세요. 어, 예. 이제가 어, 이제 태그라고 해서 태그라는 저희 회사가 마랑 t v 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만든 건데 이제 굉장히 편하고 어, 셀프 커스터마이즈된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많은 많고 다양하고 재밌는 운동 스포츠 이러한 뉴스 어, 고찰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플리케이션이 투표를 받고 있대요 물론 뭐 지금 베타 시즌이고 또 지금 테스트 받으시는 분들만 한정적이지만 네.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래 링크에 이 댓글 링크에 있는 여기다. 투표 한번만 승련샘 치고 한번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돈 갚아요 안 그러면 근처 경찰서 갈 거야. 아, 나였으면. 벌써 동값 봤을 텐데,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나를 낳기도 해왔죠. I'm gonna eat a b a r